됐잖아. 엄마. 어? 그데나 여기 책 있는데 여기 뒤에 낙서한 건 장해리야. 아 그래? 응. 몰랐었네. 한번 봐야겠다. <웃음> 그랬어? 어. 원래 해리는 그런 거할줄 모르는 애잖아. 근데, 낙서 해, 같은 거. 애기 물자. 뭐, 누가? 한... 어? 뭐죠? 장해리가 어? 애기 때한 거겠지. 왜, 아니야. 해리는 어릴 때 그런 뭐, 거한적없어 뭐, 뭐, 뭐죠? 물죠 뭐죠? 나요. 뭘 뭐, 뭐, 드세요? 알았어요. 아유, 친구들한테 해봐요. 아 친구들한테 해 봐요. 기기 안녕하세요. <아니, 왜> 요 <웃음> 2021년이 됐는데요. 2021년이 돼서 장장 <웃음> 어. <웃음> 어. 엄마 나 수해도 많이. 하고. 어. <웃음> 그 의창을. 어, 그럼 히어로예요 본인이 음, 음, 우주 영웅이에요? 음, 어? 음, 우주 영웅이 되셔서 지구를 지켜주실 거예요? 음, 아니, 우주가 이렇게. 응, 응, 음, 음. 엄마 안 맞을 것 같은데? 아니, 테리가 맞을 수도 있어. 근데 기저귀를 못 뗐잖아. 테리야, 봐봐. 기저귀 뗄수 있어요? 음. 변기에 오줌 쌀수 있어? 언니는 엄마. 이거 했잖아. 찌기로 넣어. 응. 내이이 띈다, 나, 이거. 아, 이게 다 언니 거야. 다 맞을 거 같은데? 응, 형기에 싸줘? 그지 아직. 아직 작아서. 언니, 이거, 이거째, 엄마. 응. <웃음> 이거째는 맞을걸? 맞아. 여섯 살. 셋, 셋. 엄마, 여기 응. 뒤에. 여섯 살 있는 맞은다고 그랬어 여기 봐봐 맞네 태, 여섯 살 다섯 살 여섯 살 용이야 이거 세 살짜는 안 맞으네 어안 맞네 어차피 세 살짜가 없어? 응 어. 아, 그래? 테리야 내 말이 맞잖아 응응 어? 음, 음. 테리야 테리 못 입어도 살 쟤가 없어가지고 맞아 장애를 꼴라 응 <웃음> 빨리 기귀 떼서 팬티, 입자 테디야 언니, 좀 봐봐 밥을 너무 너무너무... 너무 언니는 밥을 많이 안 먹었는데 언니처럼 노력하면 돼그 너무 너무 너무 너무 그러면 팬티 사줄게 엄마 너무 다무너사줘야 너무 대신 냠냠 너무 너무 너무 엄마, 내가 만들 거 응! 만에. 응. 뭐냐? 응. 나이거있 뭐야, 저. 이거 뭐야, 저. 거북이로 만든 과자. 아. 어. 뭐가 먹고 싶다고? 거북이. <웃음> 거북이. <웃음> 거북이 맛있을 것 같아? 야야. <웃음> 거북이 어디가 자리야? 어? 어부기 어디 저, 어, 어디가 자리야? 어디가 자리냐? 양양. <웃음> 딸기 맛이 어떠세요? 맛있어. 맛있어요? 왜왜 응. 왜 반말해요? 준 맛있어요 해야죠. 아빠니? 어. 뭐... <웃음> <웃음> 탕으로네, 탕으로. 응. 다공이는 <�ologne> 지영이 야 지영이. 냠. <놈> 냠. 거북이 먹고 싶다고 했잖아. 그래서 엄마가 거북이 과자 사왔어. 이 거북이로 만든 과자거든. 거북이 어떻게 만들었어? 거북이를? 거북이를 어떻게 만들었나 봐. 안놀 도래요? 안놀 도래요? 먹었어. 왜 먹발 냠. 유튜버 유튜버 꿈나어요 거북이 맛이 어때? 음. 생각했던 맛이랑 비슷해? 약간? 응. 스프맛이나? 네 <웃음> 맞아 스프로 만들었나봐 혜리도 먹어봐봐 혜리가 생각했던 거북이 맛이랑 뭐가 달라? 저 언니꺼 같이 먹어 언니꺼 같이 먹어 혜리가 음. 생각... <웃음> 칩의 이름이 그래 거북이어가지고. 거북이의 이름이? 어. <웃음> 아니야 이거 언니 거 많이 먹어 마. 아이 거북이 거북이 똥으로 만든거래. 거북이 똥 갈아가지고 스프에 넣어가지고 만든거래. 근데 먹어도 된대 거북이 똥은. 이분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? <웃음> 저는 저 알림 응? 이야기예요. 테리야, <웃음> 테리가 엄마 따라하는 거있잖아 방구를 끼다가 동을 써내 해봐. 방구는 동물네. <웃음> 엄마, 테리비 나왔습니다. 근데 그거 누가 알려줬어, 테리야? 응? 음, 어? 그거 누가 알려줬어? 이거는 엄마가. 엄마가 알려준 적이 없는데? 갑자기 아이고. 너 어느 날. 방구르기다동 똥을 싸네 해가지고 엄마 깜짝 놀랐는데? 알았다 <웃음> 뭘 알았어? 똥 <웃음> 방귀를... <기다가 동을> 싸네 방구르기다가 똥을 싸네 아다어 거북이 똥 맛있어? 어어 어, 맛있어? <웃음> 이거 진 이거 엄마 거북이 똥이야? 어 똥이야 똥이랑 엄마! 옥수수랑 나, 섞었어 엄마. 어. 이렇게 거북 n t 나 o it, don't 미 똥이야? 어 맞아. t 똥똥 it, 똥 o n t do it. Don't do it. d o 어 t <웃음> do 엄마 Don't d 어 it. Don't do 어 t 거 o n t 나 o i 야